준비됐어, 엄마? 입술 되게 빨갛게 칠하고 왔네? 아, 안 맞았어, 다시. 짠. 자, 오케이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빅스의 기엄둥이 메인보컬, 뮤지컬 배우 켄, 가수 켄이라고 합니다. 엄마도 소개, 소개해주세요. 안녕하십니까? 저는 빅스의 메인보컬, 기엄둥이 켄의 엄마입니다. 일단 엄마 이거 구호해야 돼. I can do it! I can do it! 아까처럼 안 돼, 엄마. I can do it, you can do it, we can do it. 일단 준비된 메뉴가 뭔지 엄마가 설명을 해주세요. 자, n j 랑땡 네. 네. 그 다음에 육전. a l 랑땡그 다음에 새우. 어, 어 깻잎 e s 깻잎 s y 우와, 멋있겠다. 네. 새우 깻잎 s 이 e s 이제 시작해 볼까요? 자, 동그랑땡이 있습니다. 진짜 맛있어 보여. 동그랑땡입니다. 동그랑땡. 카메라 가, 가리고요. 카메라 등지셨고요. 와우, 와우. <웃음> 카메라 피하셨고요. 좋아. 나쁘지 않아. 이건 뭐야, 엄마? 6점? 음. 우와, 이거 진짜 맛있겠다, 와. 미쳤다, 이거, 와. 엄마, 이거 고기 엄마가 직접 그거 한 거야? 다진 거야? 아니야. 아니야. 자, 소리 아까 들으셨죠? 와, 진짜, 이거 진짜 맛있어 보인다. 와, 이거 미쳤다. 이건 찍어야겠다. 엄마표 깻잎 새우 뭐라고? 말이 깻잎 새우 말이. 우와 거기 그걸 엄마 여기다가 여기다가 하는 거야 아니면 아 그거 묻혀서 음. 와우 대박! 와 소리 소리 들리세요? 대박 헤, 진짜 맛있겠죠? 자 갑니다. 아, 엄마가 전화 왔습니다. 저희 엄마 벨소리입니다 아들 사랑. 이거 다 익은 거 아니야, 엄마 이거? 어, 이거 뭐야? 아, 나 이거 진짜 바로 먹고 싶다. 뭐먹을까 어, 바로? 어디다 찍어 먹지? 아! 아, 어. 와 어, 어. 엄마. 진짜 맛있어. 이게 약간 와. 우와. 어지 엄마. 응. 엄마 그래서 오늘 뭐 했어, 응. 엄마? 오늘 음, 이거 준비하러 다니면서 되게 행복했지. 아, 진짜? 응. 음. 이거 한 10시간 동안 준비한 거야, 엄마? 그렇지. 엄마가 이제 만든 거 건데 레시피인데. 계란에다가 이제 엄마 파랑 뭐 이것저것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특별 엄마만의 그런 소스가 있어요 그거를 했더니 진짜 맛있어요. 느낌 맛있어 6. 맛있어 대박입니다이 맛나게 드시옵시 엄마 엄마 밥 있어? 아 어, 이거 밥에다가 먹으면 진짜.. 응. 감사합니다 아 새우 깻잎말이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음 음! 불로자식 아니야, 나? 나만이라. 엄마가 안 먹었지? 음! 아, 이건 더 만들고 싶은데? 자, 이렇게? 이렇게 묻혀줍니다. 뒤에는 붙이면 안 돼요? 다음에 요거는 응? 자 이만큼 동전 크기만큼 떼어서 동전 크기만큼? 응나좀 많이 이 정도 아, 뭐, 조금 더 많이 해도 되고 조금 조금 더 이걸 어떻게 풀어 뭐이 정도? 조금 조금 더는 이게 응. 진짜 맛있다 아 안에 후추도 있는 건가? 응 허? 버섯도 있어 후추하고 전복 이렇게 나뉘거나 자 이렇게 접어 자 이렇게 한 번만 접습니다. 이렇게 한번 접어요. 또, 또, 아, 또 묻혀요. 또 묻혀. 아또 묻혀 여기다가 음. 자 밀가루를 살짝 묻힙니다. 음. 그 다음에 계란으로 투하. 계란으로 투하. 그 다음에 손님 오셨고요. 자 이렇게 형하 형하. 자 이렇게 딱또 이렇게 탁 해가지고 먹어볼래? 맛있어, 형 이거 아, 형이 다진 거야? 엄마야 거짓말 해? 엄마! 응. 이거 엄마가 다... <웃음> 내가 거기 양념 또 했다고 아 양념 왜? 형 대박이야 진짜 왜 맛있어? 어 장난 아니야 야, 이거 진짜 이렇게 해가지고 아, 이 엄마 알려준 대로. 딱 접고 이렇게 해가지고 깻잎에다 안에다가 형수님 이거 딱접고이가지고깻잎 이거. 이거. 다거 이거. 이거. 이거. 이거. 이거. 이거. 이거. 이가 이거. 이거. 이거. 이거. 이거. 이거. 이거. 이거. 이거. 이거. 이거. 이 이거. 이거. 유튜브도 잘하는 새싹이잖아요? 새싹 음. <목소리> <목소리> 형, 형, 형 앉아봐 앉아 간이 필요 없어요 그거 조금씩 먹어봐, 근데 근데 이거, 통으로 말고 근데 이걸 한 입에 먹어야 되는 거야? 안 돼, 안 돼, 안돼 형은 당연히 한 입에 먹을 수 있, 있겠지만 먹어 맛을 음미하면서 오, 타깃다, 이거. 아니, 내가 뒤집어야 돼, 이거 소리 아따. 사실 형이 뒤집어도 돼 음. 와우. 이걸로 게게 태우겠습니다. 맛있어? 정말 아니지? 미쳤지아 정말. 와, 형 이거 새우 진짜 더 맛있었어. 아거어 <웃음> 너무 탔다. 너무 탔어 너무 탔어. 형 이거 봐 이거 봐. 형 이렇게 삼각형으로. 어, 괜찮다 그렇지? 응. 오 대박. 나 차릴까? 그 정도까지는 <웃음> 아닌 것 같아. 형, 이거... 이거... 오, 네. 마우스, 마우스. 엄마! 이거... 이거... 이거... 이 이거... 아 이거... 어떻게 뭐, 아. <웃음> 아. 우와, 이거... 이사 이거... 진짜 맛있겠다. 어, 내가 근데 너무... 아.. 거 이거... 이거... 이거... 이거... 이거... 이거... 이거... 이거... 이근 이거... 이거... 이 아.. 이아 이거... 이거... 이거... 아 탓, 탓 좀. 괜찮아. 너무 잘만든지 않았어요 진짜? 어 나이스가 작은오 맛있겠다 오케이. 그치 엄마? 일들로부터 저장 에 식당 차릴까? 응. 진짜? 응. 이 안에, 안에 와, 네? 오. 이안에 고기 안에 새우랑 p i 해 주라니까 네? 왜 자꾸 안해유튜브잘 안보나 보네 잘 안보나 응. 음. 보네 그치? 봐야지, 봐야지. 노력해야지. 남들 것도 다 봐야 돼. 니거만 네 보지 말고. 맞아, 맞아. 그래야, 어, 배우고 딱, 배우는 자세가 있어야지. 내 아직 다, 안 익었어, 돌리지 마. 내거잘안 봐. 아, 아, 아, 아, 아. 아. 음. 오케이? 오케이. 하라고, 하라고. 하라고, 끝까지 하라고. 끝까지. 엄마 이거 무슨 밥이야? 현미밥. 이거 현미, 엄마가 해준 현미밥. 쩝쩝아니야어떻게 <웃음> 근데 이쁘게 안뿜나잘하는데넘겨 <웃음> <넘겨줄까>? 아! 까아이캔 와, 봐 와, 이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와, 이거. 와, 이거. 봐. 와, 이거. 와, 이 와, 이거. 이다 엄마 이거. 이거. 아니야? 둘이 먹다 하나 주고도 몰라. 아, 아, 알겠나? 알 수밖에 아, 없겠지. 알겠지? 음. 새우 남은 거를 다 그냥 이제 굵고 음. 눌러서 이, 밀가루랑 그거를 납작하게 하면은 아, 안 돼? 왜? 꼭 납작하게만 해야. 그러니까 이게 다 퍼지더라고. 완자 형태 말고 어. 스테이크 형태로. 음. 이렇게 해서 음. 오 이거 이거 닦다. 어, 나이스 샤. 계란 엄마 갖고 갔어. 갖고 그렇지. 갔어. 어디 갔어? 안 보여? 갈비 덮밥. 되게 맛있어맛있끔써보이게 나오는데. 괜찮아, 좀 이거 뿌려. 해서 아니, 좀 뿌려. 아, 처음에. 어. 내려 이 그리고 이따가 그 위에다가 뿌리면 아, 되죠. 뭐. 아이거 맵다니까 다. 아니, 안 매, 안 매, 아, 안 매요. 괜찮아. 안안 매요. 홍고추야. <웃음> 지금 꽁트하시는 거 아니시죠? 그죠? <웃음> 맞혔어 우리 약간. 아, 맞췄어. 맞혔어 오형 어, 이거 약간 안녕하세요. 그거 같은데? 셰프? 또아 또? 아이고, 엄마 근데 카메라.. <웃음> 아, 카메라잘 엄마 카메라.. <웃음> 도망 <웃음> 엄마의 웃음소리였습니다 엄마, 6점 더 하자 <웃음> 아니야 엄마 그거 나 나중에 왔을 때 그럼 내 거. 쟤나 계란 좀더 뿌려봐 오형 짱인데? 이 정도면 됐지? 응, 됐어, 됐어. 오, 오, 오 베스트, 베스트, 쿠. 쿠, 엄마 열심히인데? <웃음> 이거 나갔나? <나간다? 웃음> 뒤집어주세요. 아직, 방금 뒤집었어. 뒤집어주세요. 요즘에 진또백이 유행이더라, 아 이거 엄마 안에 이거 고추 넣은 것 같은데? 안 넣었어? 형이 다 뺐어? <웃음> 뺐어? 응. 형이 이걸로 다. 청천만... Yes. 그거는 그거 s yes. 그거는. 그 I have a f e i a m a Oma, o m 엄마 m <웃음> a 엄마 a o a o o m o a 우리 형 햄버거 가게 만들자. 설특집 어, 먹방 쿡방을 좀 짧았지만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어머니가 맛있게 만들어 주신 음식을 먹어보고 요리도 해봤는데요. 어땠어요 엄마 오늘 촬영하면서? 어 촬영하는 거 보니까 음. 너무 재밌고 즐겁고 또 명절 분위기 났고요 음. 또 아이가 맛있다고 하니까 너무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<웃음>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엄마 감사합니다 고마워 음. 수고하셨습니다 I can do it! I can do it! We can do it! Can we? 잠깐, 나 찍. h a 아니요. 이거 다 찍어. 이거 나가는 거. 아, 어, 어머니 머리 비어보세나또또 <웃음> <웃음> 놀랜 게 형이 요리를 굉장히 잘하더라고요. 이것도 형이 만든 거잖아요. <웃음> 네. 되게 맛있었어요. <웃음> <웃음> 어, 엄마 아, 까지는데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네. 자, 이렇게 엄마가 챙겨준 에프티마. 북유럽산이야, 그거. 그거? 어? 북유 귀여 I can do it! We can do it! <웃음> 잠깐만 이거 하튜! 저 소리 아, 들어가면 아, 괜찮나? 사랑한다 아, 우리 아들 아, 소리 들어가면 괜찮나? 아, 대박님으로 간다 뭐그 거? 아니야 괜찮아